더 새로운 은평, 주민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은평과 박주민입니다.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 이전 확정, 서울연구원 이전 확정, 컨벤션시설 건립 확정, 대학가가 생기고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인구 형성과 유동 인구 증가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녹본천 보공과 역천 주민센터 복합 개발은 지역사회의 활기를 불러옵니다. 주민을 위한 주차 공간은 늘어나고 공공형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 거점형 키움센터가 세워지고 주민 편의시설 건립으로 우리 동네가 부살아납니다 6호선 세전력에 서부선과 고향선의 연결로 세계노선 한승 초역세권이 생겨나 은평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수색증산일대가 수도권 서북부의 새로운 교통 문화, 경제 중심지로 구성합니다. 많은 유동인구를 수용 가능한 복합광역환승센터를 유치하고 교통과 상권 중심지역으로 재탄생합니다. 중견기업 두 곳이 본사 이전을 확정했고 강북 횡단선 건설도 추진됩니다. 수색변전소 지중화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증산동 빗물펌프장이 청년문화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이 모든 변화, 은평이 확 달라집니다. 일하는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은평과 박주민입니다.